자기야 음. 우리도 이제 슬슬 이색 계획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근데 오늘 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따고... 하늘은 도대체 언제 봐? 오늘 한번 하늘 한번 봐볼까? 진짜? 음. <웃음> 우리 아기 같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음. 건강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야 그치, 근데 그치, 그, 그 비용이 그치. 많이 들지 않을까? 그렇지 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음. 그렇지만 음. 보건소에 가면 산전검사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도 받고, 따님 시술비도 지원받고, 할 수가 있다구. 진짜? 오! 오! 네 맞습니다. 신혼부부가 의왕시 보건소에 오시면 건강검진, 임신하고 오시면 산정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산하면 출산축하용품과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도 편의 하실 수 있게 의왕시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난임 시술을 하고 계신다면 난임 시술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봤지?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출산 후 선물은 물론이고 유축기까지 대여를 해준대. 이야, 그것까지 그러니까, 의왕시 보건소에서. 너무 좋다. 그리고 오빠, 나딱 보면 어때? 젓가락같이 말랐어. 그러니까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영양이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품 패키지까지 보충을 해준다니까 꼭 받아와야 돼? 알았어. 형. 내가 받았 아이 낳고 나서 돈이 많이 들줄 알았거든. 그런데 출산장려금, 출산선물, 사무리원 비용까지 대주니 얼마나 든든하냐. 그치? 그치? 거의 어디야. 그럼 우리 일단 보으로 달려가 볼까? 갈까? 가자. 그래. 자전거에 시동 걸어 <웃음>